전세 삼에 혔해 나만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맘만 따라올라 오늘도 이다을 나의 몸짓을 다 살아온 그대 눈빛 따라오는 해바라기처럼사랑이란 작은 배 하나 이미 바다로 이워져네 생각하면 허무한, 허무한 꿈일지도 몰라 꿈일지도 올라